제일 예쁘니 여왕님이십니다.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나야 나.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입니다. 그럴 순 없어 말도 안 돼. 없으면 내가 제일 예뻐 거울아+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를 없애 사람도 나야 나 백설공주만 없으면 내가 제일 예뻐 공이 될. 내 공주가 알아보지 못하게 변신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나야 나우유부처럼 빨간 입술 사 들어갔더니 일곱 난쟁이가 살고 있네 모두들 나를 보며 쓰러지네 나는 예쁜 백설 공주 어느 날 모르는 할머니가 나를 찾아와 사과를 주네 나를 보고 예쁘네 예쁜 아가씨 사과 한번 드셔보나오? 눈을 떠보세요.